동정녀 동정녀가 꼭 예수님을 낳아야 된다라고 믿는데 그 전에 이교도 신화들이 또 대부분요 훌륭한 분은 동정녀가 낳았다라고 자꾸 주장합니다. 그게 왜 그럴까요? 그래서 그 신화의 유사성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도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어요.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 전에도 위대한 존재들은 동정녀가 나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신화가 전해 와요. 근데 그 말이 뭔 말을 의미할까요? 이거 보시면 알수 있어요. 예수님은 혈육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에서 바로 나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 동정녀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걸 고집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실 때 너무 그렇게 고집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게자 그러면 모순이 일어납니다 동정녀가 진짜 동정녀가 나왔다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자녀이기만 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요 다윗의 다이, 족보를 얘기하는 게아 무의미합니다 왜 요셉하고는 피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구약의 예언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. 요셉은 사실 입양한 개념이지 그게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.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쪽을 강조하다가 이쪽을 놓쳐버린 거예요.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보를 쭉 대죠.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지 혈육의 그 피의 계승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동정녀라고 하는 그 입장은요, 꼭 동정녀라서 동정녀가 아니라. 예, 그 영으로 나시 영의 이 영의 자녀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.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. 왜냐 안 그러면 이 분명히 하느님이 예언할 때 이사야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할 때다이의 후손 중에 나온다 그랬다고요 메시아가. 그러니까 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도 요셉이 다이의 후손이라는 걸쭉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동정녀라면 이 요셉하고는 피한 방울 안 섞였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다, 이게 두 논리가 깨져요. 그런데 성경 저자는 두 논리를 다 갖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. 동정녀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고 다이세 후손이라는 것도 강조했어요. 그럼 이제 읽는 사람이 잘 해석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? 뭔말 하고 싶었는지만 알면 되지. 이걸 너무 고지고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논리가 깨집니다. 둘 중에 하나는 깨지게 돼 있어요. 그거,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. 보통은 그냥 막연하게 읽으시는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두 논리는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. 다이세 우선이 아니에요, 그러면. 음, 그렇게, 그렇게 돼요, 실제로는. 그래서.